3월 29일 수요일 일본 현지시간 어제 오후 5시 53분 57초에 일본 가구시마현 구마개군 야쿠시마초 쿠리오 근해에서 서쪽으로 24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6.5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3월 29일 수요일 일본 현지시간 기준 오후 6시 53분 47초에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에서 규모 4.7 진원의 깊이는 502.6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연이어서 같은 지역인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오늘 3월 30일 일본 현지 시간 6시 44분 1 1초에 규모 4.8 진원 의 깊이는 5 9 5 k m 에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오늘 3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 16분 현재까지 알래스카와 미국 옐로스톤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자리한 메머스 남남동쪽 그리고 미국 서부연안에서 무려 100여 차례의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특히 옐로스톤 방송을 자주 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 제가 미국 오리건주 연안에서 수십 차례의 강진들이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했는데요. 미국 서부 연안 지역이 들썩이면서 대형 지진 비건이 임박한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동과 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들이 발생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지진들의 발생 전에는 이와 같이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에서 지진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이 발생 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미국지질연구소 usgs는 전 직원들에게 비상경계가 발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전직원이 퇴근 을 못하고 비싱대기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오늘 3월 30일 새벽 3시 10분 19초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롬복의 규모 4.9의 지진은 매우 불안한 지진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지진들이 발생 중이지면 이곳 롬복 지역은 항상 대지진의 단초가 되는 지역 이었고 과거 롬복 자체에서도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2018년의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29일 규모 6.4, 8월 5일 규모 7.0, 8월 19일 규모 6.9와 6.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오늘 새벽에 인도네시아 롬복의 지진이 롬복 북북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북북동쪽은 활성단층이 많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서부지역 그리고 옐로스톤과 알래스카의 지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일까요 가고시마현과 오가사와 라제도의 강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의 서쪽과 남쪽의 강진으로 인하여 우선 오늘 동북지역 도쿠 후쿠시마미야기현 그리고 홋카이도 쪽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지진의 시기가 도대체 언제이고 어느 지역이냐는 것입니다. 규모 <웃음> 8 이상의 강진은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 저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